새로운 축구 리뷰합니다 <웃음> 깜짝 등장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등장으로 이런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뭐라 했는지 몰라가지고 지고인지 뭔지 몰라서 지구라 읽어야 되는 지구라 읽어야 되는지 뭐 몰라서 자이고 라고 읽는다는걸 나중에 알았어요 축구가 어떤거냐 아이고 날리면 안되지 짜잔! 아시는 분도 계시거나,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.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, 아,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번, 심심풀이 재미삼아 이거 주가 한번 구입해보셨다고, 구경해보시라고 보내온 건데, 음, 그, 박스 열고, 뭐, 이거가 이렇다는 거는 사실은 알고, 사진을 봐서 알고는 했었었는데, 박스 열고 제일 놀랐던 건 무게예요, 무게. 무게가 거의 340g이나 된 엄청난 무게여서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.